편하게 찾는, 행복해지는 방법이 그거예요. 남타다기 그래서 저는 그 길에 왜 걱정하십니까? 기도하실, 기도할 수 있는데. 그게 저는 그렇게 보여요. 소시오패스들한테는 저한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왜 걱정하십니까? 남타다할수 있는데. 이게, 이게 중생심이에요. 사실 이게 강하면 소시오패스고. 일반인들도 다 있죠? 아야하면 누구 책임을 물을까부터 찾습니다. 없으면 억울해요. 이제 내 탓이면 제일 억울해요. 욕할 상대가 없을 때. 뭐라도 하나 있으면 그 사람 욕하고 풀어야 기분이 좀 편하거든. 그게 저는 놀랐어요. 요즘 우리 준우가 그러더라고요. 다섯 살, 여섯 살, 이제 여섯 살 됐는데, 어, 이놈이 뭔 일만 생기면 찾아요. 아빠 때문이야, 갑자기. 갑자기 저랑 상관도 없는데. 나 아니야, 그러면. 그러면 <웃음> 찾아요. 누구 때문이야. 이게 교묘해지는 것 뿐이에요, 나이 들면. 똑같아요. 그 마음이 그 마음이죠. 억울해. 남탓 귀신도 오면 꼭 억울해. 귀신들도 남탓하고 있죠. 누구 때문이야, 누구 때문에 억울해. 자기 때문이라는 걸못 감당해서 그래, 애고가. 근데 그러면 대인배들은 어떨까요? 나 때문이라는 거 알아요. 남탓도 있는데, 아니, 남이 더듕놈 맞는데 내가 더 현명했으면 피할 수 있었어 하고. 근데 이게 죄책감이나 막 이런 무슨 죄의식이 아니라 그냥 음. 이게 통이 큰 사람은 자기 탓을 합니다. 근데 통이 또 나, 작은 사람이 자기 탓하다가 또 죽어요. 내 탓이야, 내 탓이야 하면 이제 못 살아요. 그러니까 또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남 탓도 좀 해봐. 그러면 또남 탓이야 나 중생심은 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이거예요. 중도가 없어요. 극단적이에요. 이쪽 아니면 이쪽이요. 뭐 하나 좌절돼서 울고 있으면. 야 너는 너 잘하는 거 많잖아. 그러면 내가 또 사실 소시적에 잘한다는 소리 좀 들었지. 하면서 바로 그만해져요. 좀 위로했다가 갑자기 또 나를 밟고 서요. 위로하는 사람을 밟고 섭니다. 잘 걸렸다고 하고. 중생심은 저만 이런 거 아니잖아요. 다 이렇잖아요. 다 똑같아요. 55, 100보에요. 기본값이 비슷해요. 사실 같죠. 근데 기질 따라 조금씩 다양하게 표현되니까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. 기본 원리는 같죠. 그런데 기질에 따라 그 같은 분노도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니까. 마찬가지로 인니에지도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. 인니에지를 표현하는 거죽은 다를 수 있어요. 근데 속이 속이 같아요. 왜냐면 같은 원리로 하니까 같은 원리로 적용을 합니다. 그래서 공식은 하나인데. 내 개성에 맞게 표현하는 게이 우주가 바라는 겁니다. 여러분 각자의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개성이 하나 하나가 사실 이대예요 이니예지에 대한 각자의 표현 표현법들이 있어요. 그걸 다 남김없이 해주시면 서로 표현하는 모습은 달라도 다 똑같은 일지고 똑같은 이지입니다. 그 우주가 그건 그 내면의 영성을 보고 평가하는 거. 예그 영성이 이제 깊은 분들은 알아요. 표현은 다양해도 저분이 나랑 같은 급수인지 나, 고수인지 하수인지 다 알아요. 근데 표현들은 다 다양합니다. 다양한데 그 안에 공식을 얼마나 적용했는지는 알거든요. 저 양반이 어디까지 알고 적용해서 기질이 저래서 저렇게 나왔다 이거 다 이해합니다. 이것까지 다 꿰뚫어볼 수 있어야지 고수예요. 또.